성형학 장 고익스입니다 오늘은 다크서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크서클을 하면서 애교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어, 심지어는 다크서클을 없애기 위해서 애교살을 만들어서 다크서클을 안 보이게 할수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도 꽤 하십니다 애교살 자체를 크게 만들어서 다크를 덮는다는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돌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여성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눈에다 힘을 주고 애교살을 만들어서 찍으면 애교살이 잡아당겨 올라가면서 다크서클이 좀 덜해 보이고 작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애교살을 만들면 없어지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 애교살을 자기 스스로 힘줘서 만들 때는 근육을 그러니까 눈 전체에 있는 근육을 다 쓰게 되죠 애교살을 만드는 근육 뿐만 아니라 다크서클을 위에 덮은 그 근육도 쓰게 되면서 마치 근육의 힘을 팔 힘에 주는 것처럼 수축을 하면서 오그라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애교살 필러로 만드는 애교살은 가만히 무표정일 때도 부풀리는 애교살을 만드는 것이지 근육을 이렇게 수축을 해서 만드는 자기 스스로 만드는 애교살하고는 전혀 틀린 애교살이 됩니다 그렇게 근육 수축을 해서 만드는 원래 애교살로 벌어지는 만들어지는 다크서클이 작아지는 걸 가지고 수술 적으로 적용을 해서 시술을 했는데도 없어진다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다크서클을 우리가 수술을 한다고 봅시다 눈 밑에 있는 지방을 빼고 뭐 지방을 넣고 이런 과정에서 애교살의 변화는 약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절대로 애교살을 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눈 안쪽에 지방을 제거, 제거하면서 제거 불룩한 지방을 이렇게 집어넣고 거기다가 지방이식을 하는 게 제가 하는 판 다크서클 수술인데 그러면 아주 정교하게 그것을 계산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애교살 부분하고 살짝 떨어뜨려서 하면 기존에 자기가 가진 애교살은 변화가 거의 없던지 아주 약간 변화 뭐 좋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 다크서클 수술은 애교살을 변화시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쪽의 변화가 아니라 좋은 쪽의 변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수술로 훨씬 더 정갈한 모양의 애교를 얻을 수 있고 다크서클을 같이 없앨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을 명심하시면 오히려 다크서클 수술로 좋은 애교살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